니콜의 엄마표 영화 동화책, 맘대로 척!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와, 오늘은 Idioms from Head to Toe 라는 새로운 신설 아이템을 마련했는데요. 제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from head to toe. 에리칼분의 동화책도 있지만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Idioms. 어, 우리가 쓰는 표현들, 관용 표현들, 영어에서 쓰는 표현들 가져와 봤는데, 오늘 첫째 시간으로 헤드에 관련된, 어, 이디엄즈를, 어, 배워볼 텐데요. 어, 제가 해보니까요, 이거, from head to toe까지 표현들이 많은데요. 쉽지 않아요. 어, 의외로 어려운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head 표현부터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한번 가보실까요? 예, 그리고 제가 포맷도 바꿨습니다. 그, 그 전에 데일리 플레이 잉글리쉬는 한글 먼저 하고 영어로 게싱하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영어로 먼저 표현을 이렇게 드리고요. 한글로 이게 무슨 말인가 게싱하게 이렇게 포맷트 바꿔봤습니다. 어떤지 한번 가보실까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Oh, I lost my head. 내 머리 잃어버렸네요. 머리 잘렸나요? 우리 뭐 해고당했어, 실직했어 이 표현인가요? You've got, I've got fired. 이건가요? 아 그게 아니네요. 침착성을 잃다. 흥분하다. 아주 흥분됐을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I lost my head. 그래서 정신 없었겠죠? 흥분했어요. 그럴 때 Calm down, please. Hold your horses. 진정하라는 뜻이겠죠? 그런 말 해주면 되겠네요. I lost my head.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요? It makes my head spin. 오 뭔가 나 머리를 막 돌게 하네요. 어 어떤 표현이요? 우리 게싱할수 있겠네요. 머리가 어지럽게 혼란스럽거나 머리가 지끈지끈 뭔가 골치 아픈 일로 지끈거릴 때. It makes my head spin. 어, 정신 없지요. 돌아가니까 에, 혼란스러울 때 쓰는 표현이요. 우리를 말랑 말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아그 다음 표현도 정말 재밌습니다. I l e f t my head off. I left my head off. 아, 좀 감이 오시나요? 예, 바로 이 표현입니다. 머리가 날라갈 정도로 웃었어요, 얘네들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빼꼽지고 웃었다. It's so funny, so I left my head off. 아, 이렇게 웃었다네요.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my head off. I left my head off. 아, 머리... 잘려져 나갈 정도로 어, 웃었다는 거니까 배꼽 잡고 웃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자그 다음 표현도 재밌어요 I've got my feet on the ground but my head is in the cloud 이게 뭐죠? 내 발은 땅 위에 있고 내 머리는 구름에 있고 구름 속에 있네요 어좀 짐작하시죠 뭐예요? 비현실적, 공상에 잠겼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늘에 가 구름 속에 가있으니까 아, 비현실적인 공상에 잠겼다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멍때리는 거, 멍청하게 있을 때 My head is in the cloud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또 표현은 저, I've got my feet on the ground but my head is in the cloud 에는 바로 비록 어, 현실은 현실에 근거하지만 이상은 아주 높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발은 땅에 있는 현실이고요. 머리는 이상으로 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이 너무 높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 하네요. 어, 아, 흥미롭죠? 예. 그 다음 표현 한번 헤드 표현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보세요. 아, 이건 개승하기 쉽겠네요.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아시겠죠? 우리말에 어떤 표현이요? 속담 있잖아요. 백지장도 낫, 맞들면 낫다. 서로 머리를 합치면 하나보다 낫다. 그거네요. 예, 알아두세요. 이런 거는. two has a better than one.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 어, 신체 표현들이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많이 해드리면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려다 그래도 아쉬워서 더한 표현. 이번에는 뭐예요? idiom from brain to hair. 브레인이랑 헤어, 머리 에 관련된 거잖아요. brain and hair. 까지도 한번 짚어 봤습니다. 헤드에 이어서 어떤 표현이 있을까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한번 게싱 해 보세요. 알고 계시는 거몇 개나 있으신가요? 예! 첫 번째 표현은 그래도 쉽네요. 뭐예요? i am having a brainstorm. I am having a brainstorm. 아, 우리 브레인스톰 아이들과도 많이 하자고 그러잖아요. 브레인스톰 해보자. 뭐예요? 바로 이거죠. 예, 묘안을 떠올려보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일 때 I m having a brainstorm 할땐 브랜드 갑자기 묘안이 떠올랐어 할때 말하는 겁니다. I m having a brainstorm. 이럴 때 오, 갑자기 좋은 묘안이 떠올랐어. 이랬으면 좋겠네요. 뭐든. 예. 이것입니다. 오늘도 저도 이 from head to toe도 좋은 방안이다.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브랜 표현이 굉장히 많고 아니 from head to toe 표현이 굉장히 많던데 저도 정리를 못했어요. 근데 요거 찍으면서 착착착 어, 저도 배우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일석이조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I'm having a brainstorm. 어떤 아, 무한이 떠올랐어. 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아이들하고도 let's have a brainstorm. some topic에 대해서, about some topic에 대해서 많이 하시죠. 자, 그 다음, 다음 표현 또 재밌네요. 어, 좀 어려웠어요. 저에게는. Let me pick your brain. 어, 뭐예요? 너의 머리를 뭐 너의 뇌를 끄집어내는 거네요? 아이 정도면 좀 아실 거네요 어떤 거요? 지혜 너의 아이디어를 좀 빌려줘 이런 말이에요 Let me pick your brain 너의 머리 있는 것좀 끄집어내서 내 거로 만들게? 이 표현이네요 Let me pick your brain 에헤. 근데 막상 딱 Let me pick your brain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알려주니까 아는데요 뜻을 보고 보니까 쉬운데요 그냥 막 있을 때는 전혀 안 떠오르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 표현 봤을 때 에헤. 재밌죠? Let me pick your brain 하면 지혜 좀 빌려줘 너의 지혜로운 머리를 아이디어 좀줘 이런 말입니다 알아두세요 Next I just had a hair raising Experience. 이건 쉽네요. I just had a hair-raising experience. 우리도 이말 쓰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무서운 경험이나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이 표현 씁니다. I just had a hair-raising experience. 어, 이런 표현, 어, 공포영화 보면 나오나요? 어, 일상생활에선 이런 표현 별로 좋진 않, 아니, 경험은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예. I just had a hair raising experience. Yeah. 아, 라스트입니다. I am having a bad hair day. Oh, 이 표현 보셨나요? Bad hair day. 머리에 날이 있어요. 머리에 날. 근데 bad hair day예요. 나쁜 머리에 날. 아, 감 오시나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오늘 만사가 안 풀리는 날이야. 아, 오늘 일진이 안 좋은 날이야. 이런 말입니다. I'm having a bad hair day. Oh, 이런 표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정말 새롭습니다. 읽어도 까먹는 표현이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I'm having a bad hair day. Oh, 이런 날 아니길 바래요. 오늘 모두, 모두에게 들 I had a good day. I'm having a good day. Special day. 이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head From head to hair 까지, 헤어 표현으로 까지 오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재밌지 않나요? <웃음> 저만 재밌나요? 예, 제가 이 표현들 어디서 힌트 얻을게요? 바로 Even More Parts라는 Ted Arnold. 누구시죠? 저파타이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예, 바로 Fly Guy. 그 유명한 Fly Guy. 모든 아이들 다 좋아하는 그 Fly Guy 작가님이 이 책에서는 이이 이 책이 more part even more part인데요. parts, more parts, even more parts. 이세 권이 있습니다. 다재밌게 읽은 공통점 이잖아요 팝트 이에다 재밌는 내용. 근데 이 even more p a r t s 는어 표현이 이런 관용구도 다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from head to toe인데요. 음,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 표현이. 그래서 저도 여기에 나오는 기초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조금 더 아는 표현들 섞어가갖고, 어, 이렇게 from head to toe 만들어 봐올 것입니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진행 중입니다. 계속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엔 어떤 표현이 될까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동화책 한 권, 어, daily play English 또는 A very useful expression, 오늘같이 From h e a d t to Toe 시리즈로 나갈 거니까요. 꼭 기대하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보세요. Bye!